안녕하세요. 밀리 밀리 김밀리입니다. 이번 영상은 삐아의 신상 틴트 워터 벨벳 틴트 전 색상을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꼭! 삐아 제품이 드디어 올영에 입점까지 하게 돼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쉽게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패키지를 보면 하단은 불투명, 뚜껑은 투명으로 대략적인 발색이 어떻게 되겠다는 라게 살짝 예상이 됩니다. 총 5가지 컬러로 웜톤, 쿨톤으로 나뉘어서 출시가 됐고요. 컬러들을 보면 채도가 높지 않아서 쨍한 느낌은 살짝 빠진 느낌으로 로지한 감성이 많이 들어간 따뜻한 느낌으로 출시가 됐어요. 일자형의 봉형태로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해 보셨던 어플리케이터고요. 제형을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처음에는 워터리하게 발리는데 이게 또 틴트 같은 워터리함과 다른 약간 살짝 꾸덕한 워터리한 제형인데 무겁지 않은 제형이고요. 시간이 지나면 보송한 느낌으로 마무리되는 제형이에요. 컬러감 발색도 진하지 않고요. 수채와 같이 물먹은 컬러로 발색이 되는 게 특징인데 블러블러하게 해주면 싹 스며들면서 자연스럽게 컬러가 연출되는 게 정말 예뻐요. 착색 컬러도 보면 거의 그대로 컬러감이 남아있어서 착색 자체도 내추럴하게 표현돼서 좋더라고요. 그런데 컬러들을 많이 올리게 되면 이렇게 좀 뭉치는 현상이 있긴 하더라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컬러를 하나씩 하나씩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1호 아말핏 선셋 투명하게 올라가는 코랄 베이지로 발색이 되는데 입술에 올려보면 또 컬러 발색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입술에 올린 컬러를 보여드릴게요. 워터리한 제형이다 보니 슥슥 문지르는 것보다는 손으로 톡톡톡 해주니까 좀더 자연스럽게 퍼지면서 컬러 발색이 예쁘게 되더라고요. 확실히 입술에 올린 컬러와 손에 올린 컬러가 발색이 조금 다른데요. 살구빛 코랄 컬러로 발색이 되는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뭐 이건 진짜 내 입술 컬러라고 해도 될 만큼 자연스럽게 발색이 되고요. 베이스로도 사용하기 딱 좋은 컬러입니다. 한번더 올렸을 때도 컬러감이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확실히 컬러를 한번더 올리다 보면 무거운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무거운 느낌은 거의 없었지만 살짝 이런 끈적임은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불편한 느낌은 아니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호 피치 파스텔 손 위에 올릴 때는 1호와 거의 유사한 느낌으로 발색이 되는데요 자몽 코랄의 컬러로 발색이 돼서 좀더 상큼한 느낌이 드는 발색이에요 역시나 입술에 올려봐야겠죠 확실히 입술에 올려 컬러를 보면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뉴트럴한 피치 핑크의 컬러감으로 연출이 되고요 봄 원분들이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컬러로 발색이 되고 역시나 수채화 같은 투명한 발색이 되니까 트렌디한 상큼함이 묻어나더라고요 3호 시어모브 로즈모브 컬러로 발색이 되는데 모브이면서 모브같지 않은 로지한 컬러예요 입술에 올려볼게요 역시나 입술에 올려서 컬러를 보면 다른 컬러감이고요. 핑키 로지 모브 같은 뉴트럴한 모브 컬러로 연출이 돼서 모브 컬러를 좀 시도하고 싶으신 분들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4호 오피오니 약간 3호와 비슷한 느낌으로 손에 발색이 돼서 한번더 컬러로 올려보니까 좀더 발랄한 핑크에 로지한 컬러 몇 방울 들어간 컬러로 발색이 되는데 입술에 올려볼게요. 다섯 가지 컬러 중에 제일 쿨하고 브라이트한 컬러로 살짝 푸시아 느낌도 들면서 로지한 느낌도 드는 발색으로 연출이 되고요. 역시나 컬러감들이 수채화처럼 발색이 돼서 푸시아 컬러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셨던 분들이 바르기 아주 딱 좋은 컬러입니다. 오호 로즈메더 딱 보면 로지한 레드 느낌이 드는데 입술에 올려보도록 할게요. 뉴트럴 로즈레드 컬러로 입술에 발색이 되는데 이 컬러는 톤에 상관없이 두루두루 바를 수 있는 컬러라서 어떤 메이크업에도 잘 어울리는 기본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섯 가지 컬러 중에 어떤 컬러를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 아니면 데일리로 두루두루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5호를 픽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삐아는 컬러감들이 내추럴해서 내 입술 같은 자연스러운 컬러감들로 예쁘게 연출이 돼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삐아의 신상 워터 벨벳 틴트를 리뷰를 해봤습니다. 제 영상 보시고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